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비입니다 오늘은 코스알엑스의 대용량 토너 3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리플래쉬 아하바 비타민C 토너 제품입니다. 비타민C 토너 제품은 각질, 피지제거, 홈케어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과일의 식물성 추출 성분을 처방해서 순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할수 있는 토너예요. 적당량을 화장솜에 묻혀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피지가 올라오는 부위에 사용해 주면 됩니다. 호두 번째 토너는 하이드리온 워터리 토너입니다. 워터리 토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보습 및 진정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제품인데요. 수분기를 열어주는 수분길. 오픈 토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애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분 부족 지성피부라서 이 볼부분하고 이 T존 부위가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나중에 낮 시간 지나면 화장이 약간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장 전에 먼저 이 토너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 속까지 수분을 충전시켜주고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전혀 안 뜨더라고요. 또 워터리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건조한 부위에 올려주시면 화장이 훨씬 더잘 먹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수분광이 깡깡 차오르는 게 느껴지죠. 저처럼 수분 부족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토너제품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클피 프로폴리스 시너지 토너입니다. 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정말 애용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용량이라서 써도 써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거의 새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대용량이라서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꿀 추출물을 정말 아낌없이 넣은 토너 제품인데요.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 토너예요. 이 토너는 뷰티 유튜버 시드니님과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무려 2천 개나 완판이 된 제품이에요. 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보습, 진정, 영양까지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토너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스알엑스의 3종 대용량 토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피부 톤에 맞춰서 내가 고민인 유형에 따라서 이 3종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이렇게 꿀피부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분 진정 잘 사용하셔서 모두 좋은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